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위치한 우리 팰리스 타운입니다. 농협은행, 마트, 우체국이 500m 거리 내에 위치하며 대월철 대월중으로 통합은 물론이고 도발력 환승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 모습 살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전면 사이즈 창호가 있어 기반감이 좋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은 그 순백색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며 수납공간은 물론이고 식탁과 냉장고 자리도 충분합니다. 다용도실은 폭이 널찍하여 워시타워 배치와 더불어 보조주방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용욕실은 레인샤워기와 파티션 구성으로 샤워 공간을 잡고 마블링 타일로 보기 좋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부부침대와 붙방이장까지 배치 가능한 면적이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을 좀더 살펴보시면 파우더룸이 잡혀 있고 이와 연계해 부부욕실이 설계되어 있어 편의성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은 자녀방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딱 좋은 면적으로 나와있구요. 세번째 방은 볕이 잘들어 침실 혹은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아웃제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